그림으로 만든 카베 액션!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맞재밌다 제가 것 그대로 그냥 해서 대 바로 내기지아 큰자들아. 어빠 왔대. 액션. 조금 위에 네, 위에 하가왜 이렇게 못 바르지? 빛나 <웃음> <웃음>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 첫 촬영을 또 썸바이미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도 네, 정말 잘 준비해 주셨는데 이렇게 또잘 준비해 주셔서 오자마자 기분 좋게 촬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상당히 배가 고픈데 촬영을 잘 나오기 위해서 촬영 끝나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I'll get o n t of i n darling, you, darling, you, baby. Fighting round these circles, where is the way out? Cause I know that our love was hotter than the sun. I'm drinking now, it's better than my heart. If you know this, I want to know a problem, but I 썸바이미 아, 촬영을 이렇게 마쳤는데요 아, 끝까지 화호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즐겁게 촬영을 잘한것 같습니다 촬영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너무 즐겁게 촬영하다 보니까 빨리 촬영 빨리 시간이 간것 같고 그 새로워진 썬바이미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도 이번에 사인 찍으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이 많이 나왔거든요 캐럿들이 분명 좋아할 거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썬바이미를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워진 썬바이미 많이 기대해주세요